만약 당신이 잘 모르겠다면 이것부터 드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솔직히 얘는 잘 모르겠... 하나 둘셋 모하 반갑습니다 모험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양제라는 걸 20대 중반이 되면서 즉 작년부터 챙겨 먹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양제라는 게 요즘 엄청 많이 나와요 게다가 또잘 나와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뭘 먹을지 고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감히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제가 직접 먹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는 싹 걷어냈고 마치 제가 친구한테 골라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찍었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른 유튜브를 보시 자, 첫 번째는 종합비타민입니다 너무 뻔하죠? 비타민! 그러니까 우리 영양제의 대표격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종합비타민인 만큼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효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피로감 완화, 체력 개선, 면역력 상승 그리고 또 아무튼! 그냥 먹으면 덜 피곤해지고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그런 만큼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서 대부분 뭘 사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당장 약국에 가서 하나 사 드셔도 안 먹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오늘의 컨셉은 가성비니까 만약 당신이 잘 모르겠다면 이것부터 드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종합비타민은 네이처스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얼라이브 시리즈의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요 미국의 종합비타민 순위 사이트에서도 꽤나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특징입니다 비타민이면 비타민, 미네랄이면 미네랄 무엇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알차게 들어가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그 라이프 익스텐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투포데이 종합 비타민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저도 이걸 먹기 전에는 이거를 먹었었는데 정말 정말 정말 괜찮은 종합 비타민을 넘어선 해자 비타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가성비만으로 따졌을 때이두 가지 제품을 뛰어넘는 비타민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그거 사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많이들 들어보셨죠? 일명 이로운 지방산인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불포화 지방산이냐면 재미 음소. 아무튼 우리 몸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혈관을 안 좋게 만드는 중성 지방이라는 것을 줄여주는 게 대표적인 기능인데요. 이로 인해서 혈관이 건강해지고 수많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그 내추럴라이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알라스카 연어 오메가3 1200이라는 제품을 먹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사드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매할 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오메가3를 살 때는 EPA와 DHA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다 오메가3의 대표적인 성분인데 이두 가지가 몸속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은 EPA랑 DHA를 합치면 1200mg이 나와요 이 정도면 꽤 높은 편인데 아무리 못해도 최소 7,800은 넘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알파 리포산입니다 얘가 뭐냐면 알파 리포이 엑시드라고 해서 지방산의 일종 너무 잘먹으니까 성질이 막날라고 그러네 종합 비타민이나 오메가3는 들어보셨어도 얘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피부 클리닉에서 놓는 미백 주사, 아이돌 주사, 동안 주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늙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제의 일종이에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비타민 계열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피부에도 좋고요. 혈당 관리에도 좋고 이로 인해 식욕 억제 효과도 있을 뿐더러 결국에는 체중 감량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뚱땡이들은 주목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이프로틴이라는 영국 회사에서 나온 그이 알파 리포산을 먹고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별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해외 직구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나오는 거 하나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300에서 600m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세 개를 다 합치면 하루에 400원, 200원, 200원 이렇게 총 800원 정도고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제 건강에 투자할 만하다 생각해서 매달 같이 사먹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가르시니아도 챙겨 먹곤 있는데 솔직히 얘는 잘 모르겠... 아무튼 지금까지 모범생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꼭 챙겨 먹는 세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가격도 부담이 안 되고 성능도 비교적 확실한 것들이라 영양제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조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